되나? 오? 뭐야? 되는데? 뭐야? 되...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지금 도어즈 슈퍼 하드모드가 나왔죠? 신규 몬스터와 변형된 몬스터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바로 그 몬스터들을 모두 봉인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같이 보러 갈까요? 렛츠 끼리 자, 영상 시작합니다. 우선은 누피규어를 봉인시켜버리려고 하는데요. 자, 누피규어 나왔죠? 일단 사라집니다. 그리고 변형된 루피규어 자 이거를 십자가로 봉인시키려고 하는데 오 어, 된다! 되는데? 과연? 피규어가 원래 십자 봉인이 안되죠? 되다가 실패하죠? 과연? 아 역시 실패하네요 아좀 까비 이제 홀리몰리 과카몰리 수류탄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두척 할렐루야 하면서 역시 사라지네요 자두 번째는 카 시크입니다. 자 이번에 시크도 십자가 봉인 이 될련지 보겠습니다. 자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과연 십자가 봉인 된다? 오 뭐야 되는데? 뭐야 되는 거였어? 야 뭐야? 과연? 오 사라진다. 아 역시 안 되네요. 아 안 되네. 자, 다음은 제프킬러를 봉인시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론가 향해 가는 주인공. 어, 스크래치. 어. 자, 뭐가 나오려나? 과연. 어. 이제 나온다. Go to sleep. 자, 따라오는 제프킬러. 오, 여기 안에 숨는다고? 오, 러시가 나왔죠? 자, 오, 무서워. 아, 생긴 게 너무 무서운데요? 자, 도망가는 주인공. 야, 이즈까지 나왔어. 자, 자. 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 오는 제프킬러. 홀리볼리, 과카볼리 던집니다. 야 쓰러져버린 제프킬러. 산산 조각이 났네요. 하하하. <웃음> 자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몬스터들의 점프스케어를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 에빌이라고 하죠. 이게 새벽의 저주였나? 그 영화 포스터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자그 다음에 오 저기 오늘 이상한 뭐야? 이거 마법사 모자를 쓴 바나나?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뭔가 다가옵니다. 이게 뭐야? <웃음> 이거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야? 이거 뭐 카트라이더 바나나 같은데, 어... 이 친구 이름 와시라고 합니다. 뭐 쓰, 딱히 이름이 정해진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웃음> 이 표시도 웃기네. 무슨 이모티콘 같은 게 있네요. 자 다음 영상 이번에 뭐가 나올지 오와이 오, 친구 좀어 너무 징그럽게 생겼는데요 원숭이 와우 다 와시라고 합니다 오 징그러 어좀 징그러운 몬스터도 많이 추가가 됐네요 이번에 또 뭐가 나올지 과연 어 어딘가 숨는 주인공 오 전쟁 깜빡거린다 과연.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웃음> 아, 이게 뭐야. 야, 이분은 나초 베르가라고 하는 분이죠. 오케이. 또 다음 영상. 다음 점프 스케어는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 얘는 별로 귀여운데? <웃음> 무섭진 않고. 오케이, 이 친구는 무섭진 않습니다. 어디론가 가는 주인공. 어, 여기는. 오오오 와하오! 대머리 아저씨가 등장했습니다. <웃음> 다음은 뭘까요? 어디론가 향해 걸어가고 있죠, 주인공. 야 지금. <웃음> 아니, 너무 막만든거 아니야? 야. 오, 전등이 깜빡거립니다. 자, 뭐지? 오! 이 소리는? 야! 덱스다! 이도어즈2에 나왔던 덱스죠?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오! 덱스도 추가가 됐어 덱스가 진짜 빠른데 자! 맞네요! 카시크 나왔습니다 부릉부릉! 비싼 차를 끌고 주인공한테 달려갑니다 자! 도망가! 도망가! 자! 쫓아옵니다! 부릉 부릉. 자, 쫓차오는카시크 오, 정수 소리. 이 막다른 길이죠? 근데 어, 네. 아이고야. 치워 버린 주인공. What t 자, 여긴 제폐 상점인데. 설마. 이 NPC들한테 밥이 있습니다. 더을 클릭을 하는 주인공. 오, 뭐야? 오! 어, 오, 뭐야? 우와. 미쳤는데? 야, 얘까지 점프 스케어가 된다고? 야, 역시 만우절. 모든 게다 가능하네요. 야, 이거 애니메이션으로밖에 못 봤는데. 자, 다음은. 아, 누 피규어입니다. 이 친구한테 점프 스케어를당한거못 봤죠, 아직. 자, 과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야! 나왔다! 아와 근데 뭐 그렇게 뭐 다른건 없네요? 야... 자 다음 영상은 하하하 <웃음> 계속 어, 바나나 밟고 넘어지는 겁니다 약간 이거 카트라이더 아이템전 같죠? 계속해서 바나나를 밟고 넘어지는 주인공 계속 넘어져! <웃음> 근데 이게 꽤나 많이 넘어져야 되네 자, 피가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오케이. 자.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어두워. 아, 스크래치. <웃음> 자, 이번에는 뭐가 나올지? 되게 어둡습니다. 자, 과연. 뭐가 나올지. 아, 돈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주인공입니다. 아하. 이 친구가 그리드인데, 그리드란 뜻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이렇게 그리드한테 잡아먹히는 건가 보네요. Look behind you. 뒤를 봐라. 라고 하네요. 아, 돈을 너무 많이 탐내지 마라. 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자, 여긴 또 뭘까? 바나나가 진짜 많다. 원숭이가 있나봐요. 야 온다. 이 덱스죠 이거. 오 어, 뭐야. 덱스 같은 소린데 다른 몬스터였습니다. 야 이번 영상 너무 재밌었는데요. 만오절 이벤트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찾아들고 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